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변박 유튜브의 임플레이 아직 세팅에 문제가 있어 서 소리조절이 고르지 못한 적 정발정발 양이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새끼로 다이 트와이스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스토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 어 원래는 보수전만 따로 찍으려고 했는데 스토리 따로 보수전 따로 이렇게 찍어야겠어요 어, 까먹지 말고 보수전 할때 꼭, 꼭 따로 노화를 하자고 가볼까? 도착했서 포켓몬 리그 장이야. 나니 유에. 나니 유에. 나이 유에. 나니 유에. 니 유에. 나니 유니 어. 그 o l e d e t i s a e n o Desca. p o u c h a i h o in g n 참하게 생겼네 <웃음> 커서 에마처럼 예뻐지겠어? 뽑아! 뭐야 뽑는구만! 어? 안 되잖아? 장.. 장비를 정지.. 정.. 아.. 재생시킬 수가 없어 아 뽑으면 죽는구나 하지.. 만? 주인공은 죽지 않아. 아나타와 이타이. 그 오른쪽 눈 류인의 저주라고 하네. 훌시시길이 확실히 받았다. 모라이우케다. 목숨을 한번 바쳐야 뽑을 수 있나 봐. <웃음> 후식이리 불사백이 죽지 않는 자조차 죽이는 대태도. 그 붉은 칼날은 돌을 뽑을 뽑은 자를 한번 죽인다. 헐. 회생의 힘이 없으면 불사백의 주인이 될수 없다. 불사백이라면 벌레 신자들에게 마무리 인사를 할수 있다. 아, 이제 벌레 있는 애들을 어 그러면은 원숭이 사자원숭이 걔네들은 어떻게 된거야? 걔네들도 원래 벌레에 씌어있잖아 걔네 뭐지? 이 돈은 오랜 기간 선봉사에 감춰져 있었다 각인들 이름은 베루 베루 어이 녀석 이름 베루 베니마루의 준말인가? 하하하 이것이이 도의 진명이다 호시기리 베루? 베루 베르 베루 류인의 미코에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아何故부시리りを求めるのですか 네. 성경に 류の涙を手に入れ 부시立치を果た스ため니なるほどなるほど読んだことがあります 류인を立つ 수배があると 음つまりつまり 미코와 류인を이토われておいでなのですね そうだ巡り合わせとはいいなものですね私はオチの巫女たちの一人死なずの愚道者たちが作り上げた偽りの留飲を持つものです巫女たちとはまともに育ったのは私だけ他の皆はここにそうだ。 眠っていますそうか不死を立つことが正しいのかは分かりませんなれど流院が人の生き方を歪めるそれを憎むのは私も同じ巫女の忍びを私もあなたの一女となりましょうお手をその上北条を<笑> 어잉쌀 변약의 계생자의 손바닥에서 손바닥에서 흘러나온 쌀 <웃음> 마술인가? 일정시간 HP가 어 천천히 천천히 중회복한다는 뭐야 <웃음> 천천히 아중 소회복이 있고 중회복이 있고 대회복이 있으면 중회복한다고? 그거 같은데? 거짓된 것이나마 용인의 힘그 피는 풍요를 가져온다 쌀은 귀한 것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오니 기운이 날 것이다 ]これは... 고매가? 고매가? 하이 오고메는 다이지도 존지마스 쌀은 귀한 것이라 감으면 감을도나불사 받았다 미코비네 ようこそおいでくださいました。はい、パンもあんでよ。すみません。お米がまだまた。さようなら。 계속 주는 거야? 미코노 시노비오 あなたの行く末に豊かな実りのあら 항상 함께하길 있어 저기 뭐 가는데도 있다 휴식을 하고 일단 아 스킬포인트 2나 있네 오이 오이 배우고 싶은데 오이 오이 오이 오이 휘가마백이 에 닌자 찌르기도 배우고 싶은데 6이나 해가지고 저거, 아 빨리 일를더 찍어서 저거 5위를 한번 배워보자 오이오이 오 오이. 어, 일로 갈수 있네? 황제한테 가가지고 보고 해야겠죠? 그전에 어유 세상에 어안 들켰었네. 오. 아이고 안 돼요. <웃음> 어. 세. 세세 세. 세, 세. 자식이 말이야. 오 이게 후식일인가오 165. 165. 아이 미친. 아. 오이. 센데. 걸라 그랬는데 위에 뒤로 안 가져 이거 뒤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하다라 한번 찔러서 기절시키고 이때. 돼야 되는구나. 160은어주는데 조금씩밖에 안 차네. 저거 아 아니, 이게 아니고, 원래 갔어 그래야지, 꽁짜 경험치 아니 완전, 오 되게 많은데? 공짜 의엄치오 <웃음> 이거! 여기서 설마? 이렇게? 아 여기서 종을려서 이렇게 했었죠? 이것도 필요 없네요, 환량의 방울? 다른 걸로 바꿔야겠어요. 그래, 제떠리, 제떠리? <웃음> 아, 저 들기면 지가 알아서 튀어나오네, 이거 뭐 자꾸 벌... 배토네! 들어워 <웃음> 심장의 엄치 아 여기서 누가 나오고 가? 오너잘 만났다 아 잠깐만요 형님들 오, 어너쎄네어 <웃음> 어, 이거 한 방에 죽는구나. 도망가자. 이야. <웃음> 못 yeah. 뭐 들어오겠지? 바로 문 앞인데. 아 어, 위로 올라갈 수 있네. 이거뭐 아이템 있는 거 아니야? 어, 딱히. 인... 군요. 오! 오 <웃음> 그렇군. 아이 뭐야? 이쪽으로도 쓸잖아. 공짜 경음치나 먹네. 아, 들켰어. 공짜가 아니게 돼버렸 아, 이뒤쪽으로 황자가 가짜 황자가 있구나 그리고 저기 아이템 발견했습니다 <웃음> 하밍 한약, 한약 좋아요? 두 개나 있네 일단은 저기 못 갔었던 데를 한번 가봐야겠어요 아니 기왕 뽑는 거 그냥 후지기로한 번에 마무리를 짓지 뭐하러 저렇게 하지? <웃음> <웃음> 두번 죽여야 된다는 그... 컨셉에 이제... 어? 맞추는 건가? 그런 게야? 일단은 저쪽 길이 있었죠? 일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 지라우 짭이 있었어, 짭. 지하, 지라우, 째깐한 거. 올시올수있수 있네요 그러면은 길은 여기가 아니고 아래쪽으로 가는 이쪽이다 불. 아이템 까지 자, 여기까지. 아니냐? 아 이래. 누가 있는데? 움직이는 거 아니야 저거? 니만 옷이 그 특별하죠? 있네. 근데 넘어가면 일로 다시 못 오겠지? 일단 볼장을 보고 어? 무엇인고? <목소리> 선봉사 권법전사어 소림! 무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됐군 <웃음> 선봉사 사람은 권법을 수련해 공덕을 쌓는다 법이란 가르침이다 자기 몸 하나로 불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선 권과 법 권법 음... 어느 쪽도 결의해선 아니된다 그러나 지금의 선봉사는 불사에 사로잡혔다 법은 상실했고 그권 또한 왜곡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쓰는 게 오리지널이다 이 말이구만 음. 그러고 보니까 파괴승은 어디있죠 어... 이 녀석 잡아야 되는데 어유, 이렇게 오는 거잖아? 어유, 미친. 아, 일로 이렇게 왔네요. 아, 저 탑이 끝이 여기였네. 한 마리 잡고 두 마리 한번 상대를 해볼까? 한 마리면 일로? 끌고 와. 빨리 상대로 한번 해보자. 아예. 오. 아야. 아, <웃음> 님? 오님좀 좀, 세신 거 아니에요? 자야 뭐야? 우와 안돼! <웃음> 한마리인데 발리네 이거 아 안돼 아내 경험치 아내 돈! 아아! 안되겠다. 아, <웃음> 아 안된다 아, 안 안된다. 아 이거 돈 너무 아까워가지고 갔다 야겠다 저기 갔다 와서 아0 2천원 가량 있었는데 아저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할이베배이베 오마이샤! 오마이샤! 오마이샤! 엄마이샤마이거마이거이거오마이거오이거오마이거이거오마이이이 4기 나, 있어가지고 이거 할수 있거든요? 저, 저, 작 저, 저, 저, 우 저, 아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이게 그렇게 꿀이었는데, 이거... 아, 이거를 안 쓰고 있었네. 이게 그렇게 좋다고 또 몸에... 어, 본당 안쪽이 아닌데, 어쨌든... 솔로도 나갈 수 있네? 뭘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 이게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아 이거 써버리면 어떻게 어? 여기 쓰다 죽겠다! 아유! 멍청아 여기서 저장해! R 버튼이 아이템 쓰는 거고 Q 버튼이 스킬 쓰는.. 아니 저.. 닌자도 못 쓰는 거야? 까먹지마? 아, 또 쓰는 거맞아 아.. 이치 아 잠깐만요. <웃음> 아니 이거 왜 이러는디야? Среди. 아 여기서 안 통해 미치 <웃음> 아, 니마! 니마! 허허허 <웃음> 죽으면 어떡해 <웃음> 어 저거 쓰기 되게 어렵네 아 돈.. 하 미친.. 아.. 짜짜나네이아 이거. 이거 했는데 터맞아가지고 안 되는구만,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여기도 <웃음> 아, 그걸 왜 쓰냐고? 아이 버튼이라고, 아, 뭐 바로 앞에서 써야 돼요. 이거, 아씨. 이 여기서 잡아버리고 왠지 될거 같아가지고 아.. 바로 앞에서 써야 되는데 아니 왜 인사를 안 떠? 위협네, 이거 예. 아! 아, 미친 인살이 안 뜨는데? <웃음> 아... 저 경험치 몇이나 졌지? 자, 저금 봐야겠다. 186주네요. 없는데? <웃음> 쓰기 너무 어려워 나선 후 쓰고 말지 아이 아이 그거 말고 아이 죽으면 안 돼! 어, 누구세요? 하지 말고 한 번만 하고 스토리 진행합시다 아 이거 왜 이러냐 인살이 안돼 저 피해 인살 저거 피해 안개술법 쓴게나겠다 차라리 이길거면 안 그래요? 차라리 저거 쓰는 게 낫지. 말이 덤비면은 정신을 못 차리겠구만. 가자. 내가 어떻게 해볼만한 상대가 아닌 것 같아. 제네들은. 부시도노의 류가이 나았다ようです. 네. 어.これをブシドノに渡してください. 뭔데요? 아시나의 술? 애마에게 받은 아시나의 술이 들은 술병 술이란 대접하는 것이다. 기온에서 흘러나온 깨끗한 물로 담근 술은 아시나 백성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다. 코레워 코레워. 술이라며! 괴기 유축하 겸? 어. 황자야 오, 가 그네어카의 카타나와 뭐시야? 호기입니다귀시길이고즈니다페르라가殺すという 예, 죽이고 왔습니다. 벌써. はい. 지노 미코. 仙宝寺の者たちは、宗を捨て、死なずの探求に魅了されておりました。その末に生まれた、偽りの流院を持つ者それが、オチの巫女たちです。偽りの流院そのようなものが、待て、巫女たちと言ったか? <笑>はい、多くのオチの巫女が作られ、されど、 生き残ったのはただ一人にございます。茶に何やぞ。竜院はやはり人のありようを歪めてしまうか。さずかた不思議があれば我が血を流すことができる。これで源の航気にまた1つ近づいた不ちなさねばな。 이걸 그냥 황자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오오오오요오오오오오오오오を見つけ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 이거 다한 다음에 밑바닥 가야 되는구나 몸을 던지지 않으면 그곳에 이를 수 없다. 이미 갔다 왔죠 <웃음> 이로서 기원의 향기가 모여 뭐 선양으로 떠날 때다. 미나모토의 코오오모토메타모노가 시루시타 쇼모츠기를 하나츠 시가られた 무라가 あるそうだ. ですが. そのような聞いたことがありません. 무라와 アシナの底にあると書かれているな月見楼の傍らのお主が落とされていたあの井戸底の先に底の知れぬ深い穴があると聞いたことがあるあるいはそこと関係があるのやもしれぬ探ってみましょうああだが身を投げるとは一体 미나 게바 b 나 n a so itamo, me must. t a 스테로 o rewa itai. Stero no okuni. Sokonu, Hatagi boya, Kungumongi, soconi to r o b 가 Roba, so no, no, no, no, no, no, no, no, 가스카니 바람의 흐다 시험해보려고 으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겠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겠다 알겠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술겠습겠다 사람이요 이상한 분이 지 아, 이거는 케율를축하드리는 선물입니다. 드도 불상자각 공격 전해 주세요. 오케이 바리. 가 보자. 아, 그러고 보니까 불상 건너기로 건너지 않아도 잖아이로 가도 되죠? 이로한번 와보고 싶었어 가이베 술 갖고 왔어 차을 가지고 왔어 응소우 소우까 맙딱 맙딱 와 야기야갓디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차다 차다 맛있어 나. 뭐라웃도するか 씹니다. 씹니다. 씹니다. 씹니다. 씹니다. 씹다 씹니다. 씹니다. 씹니다. 씹니다. 씹니다. 씹니다. 씹니다. 씹니다. 씹니다. 씹니다. 씹니다. 씹니다. 씹니다. 씹니다. 씹다씹니るいい다 기라장리바카이키가오타쿠였다이 아, 말이구만. 아 이거 ]ある. 만든 사람이구만 언진데. <웃음> 오이사사 <오른팔 웃음> <잘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웃음> 義手作りも初めは思うようにいかず幾度も幾度も作り直してくれたどうした忍義手をびまともに動かす修練じゃといってなマにせがまれ駒やら何やら掘らされたものじゃそうしたことを重ね<笑> 忍びの牙と呼べる代物となったいわば忍び義手は道元の忘れがたみじゃ 忘れがたみ? 随分と経つ忍びを捨てたわしじゃがそれだけは 스테아れな다だ의술를 버릴 수가 없었다고? <웃음> 그렇구만. <웃음> 나중에 얘네 이거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이거를 일단 할까요? 돈이 있으니까 600원이라. 오 지금 100원이 딱 <웃음> 남게 좀 떨어지는데 이거 쳐 놓았네, 네 미친. 네 맞다. 카페두 개. 오마이오마이 엄말싸, 엄말사엄말사 필요한 의수인자 도구 강화가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두개다 되어야 되냐? 혹시? 아, 미치네. 어, 세상에 부터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네가 나. 대박. 서른. 대체 이 아래 끝까지 성이 봉성이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참... 어감 네가... 맞다... 아시나스는 저... 에마공한테 못 먹이는구나. 하긴, 얘가 준 건데... 아니, 이 씨는 이씨이준 게... 지가 잘 받아먹던데, 넵 쪽... 넙쪽잘 받아먹던데? それが不思議。りか関え抜けぬとは奥に巫女が言うには不思議には抜いたものに死をもたらす。刀お主のようなものでなければ扱えぬ代物か。不思議を抜きその赤き刃を見た時私も一度死にました 음. 소우가 안 보면 되는 거, 아, 거 아니야, 아, 그러면 뽑고 나서. 노 세키로. 부시귀리가 あれば本来死ぬものも殺す。이몇 마리 잡았습니다요. 무 <웃음> 고토 어설 べき刀じゃ。そうは思わぬか。 음. <웃음> 何がお知りたい。その刀がお主の集中にある。 <오, 웃음> 나니요, 키르카. 요크 미사담에 데가란 그 고토자. 본소인지알 수가 없습니다. 헬벳. <웃음> 어차피 다 죽은 애들 배라고 있는 거 아니야? 뭘, 뭘 배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갑자기야. 그러면은 이제 그 밑바닥 가면 되겠네 그 전에 황제한테 또 얘기를 해볼까 선경에 이럴ための高圧狼を 공기を放つ石が 를 미나게ばから わかったわか다아そうだそなた 자냥? はい何やらそしてただあの顔 음, どうした? 그 아이다. 엠아도노가 몬카이. それがか。と몬る이 엠아도노가 몬카이. 엠아도노가 몬카이. 엠아도노가 몬카이. 엠아도노가 몬카이. 엠と도노가 몬카이. 엠아도노가 몬카이. 엠아도노가 몬카이. 엠아도노가 몬카이. 엠아도 城の裏手の桜についてとこ桜のことですタケル様が故郷より持ってこられた桜です タケル? つまりはい春に限らずですが枯れてしまっ枝を倒り花を花をなくしたどこ桜の木かつてアシナにその我が市道元のではまた 그럼 다시 밑바닥 가보도록 할까요? 아, 밑바닥. 아, 그러고 보니까 저기, 아, 저기 또 그거 있다. 아. 일로 가봐봐. 여기. 보스 또생겼을거야 아마 <웃음> 아.. 죽어 있네. 이렇게 되어 있구나 불살 끊었어이모털리 서벌 <웃음> <웃음> 혈도술법? 잠깐만요 피를 도에 휘감는 인사리인술 공격의 거리가 늘어난다고? 죽은 자의 피를 저주의 칼로 삼는 비술득대는 불사벨기로 목을 치는 것을 통해 이 기술을 배웠다 그러나 이 기술은 불사벨기를 닮았다 그러나 불사를 죽이는 힘까지는 없다 <놀람> <놀람> 꼭두각시술법이 5고 안기술법이 6이고 철도 소포비이 힐이네 여기서 생기는게 아니던가? 어디 다시 갔다와야 되나보다? <coughs> no, o oh. t 오호 <웃음> 오구라 여기 이렇게 있었네? 아니 수조! <웃음> 오호 이렇게 숨겨놨었구만 여기 어떻게 올라오나 있었더니 저번에 아니 길인줄 알았네 진행길인줄 알았네 진행되는길 어이얘 죽었어. 피자국 수족 3개. 여 어디로 가야 될까? 인기이 없잖아. 딸러가야 되잖아 호잇 호잇 호잇 아 이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진짜 진짜 잘한거같아어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어 나오자마자 어 잠깐만 아쟤 공격하면 안돼 <웃음> 어이 표창 어디서 날리는 거야 이거 한 마리 하잇 아, 도망가자 샷 좋아 여기서 또 휴식을 해 <웃음> 나는 닌자다. 닌, 닌. 경험치 뭐야? 620이나 준다고? 대배기는 나도 할줄 알아 이봐. 어 아까 때려서 미안하고. 아이때てしま다어 양반. 스그. 아 그래서 거기 우물에 있었구나 이 양반이. 오누시. 음. 귀에 긁어져서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시키 홀에 대우.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